고맙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이치는 해법당구 빌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음, 앞전에 30편에 베르니 시스템을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요. 어, 베르니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입니다. 음, 이 시스템의 이름은 노잉글리시 어, 플러스 시스템 정도 되겠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노 잉글리시 플러스 시스템입니다. 자 먼저 포인트부터 아셔야겠죠자 요렇게 갈 테니까 이쪽에서 할게요. 30 구간, 10, 20, 30 구간은 어, 다른 시스템이 있으니까 40부터 하겠습니다. 여기가 40, 50, 60, 70, 80. 요 반칸이 9 0이고요100 120 140 160 이렇게 됩니다 요 중간에는 150이 있을 거고 여기는 130이 있을 거고 그렇죠 자 여기가 출발이랑 도착이랑 같습니다 출발은 뭐 요정도 칠 테니까 출발은 40, 50, 60, 70, 80, 뭐, 그렇게 되겠네요. 자, 도착도 똑같습니다. 원쿠션 포인트. 코너가 20이고요. 20이고요. 20, 50, 80. 이렇게 됩니다. 당점은 상담 무회전이고요. 어. 거의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1.5에서 1일 정도의 스피드면 충분합니다. 샷은 빨로 샷만 넣으시면 되겠죠. 미들 빨로. 음, 자, 요 배치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대략적으로 요 정도 치면은 이렇게 갈 테니까 출발은 5 0에 있네요. 50. 자, 여기도 50이죠. 50. 50 더하기 50은 100. 자, 공식은 출발 더하기 원쿠션은 도착. 뭐 다르게 하면 출발 빼기 아니면 도착 빼기 출발은 원쿠션. 그렇게 하면 되겠죠? 도착 빼기 출발은 원쿠션. 아니면 출발 더하기 원쿠션은 도착.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50에서 출발을 해서 50을 치면 100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시타를 해볼게요. 정확하게 50을 보시고 상단 무회전 이래서1 5일 스피드 미들발로 1에서 1.5일 스피드 미들 발로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비교적 음, 베르니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배치도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긴 구간입니다. 출발이 40에 있네요. 자 도착 100, 120이죠. 자 이번에는 도착 빼기 출발을 해 볼게요. 120 빼기 대략 40라인에 있네요. 40 120 빼기 40, 80이죠. 자 여기가 80이니까 선을 있는 선을 하나 그어버리면 40에 80. 그렇게 하면 계산값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시탈 해볼게요. 무회전 당점을 주시고 상단 무회전이죠. 80을 향해서 1.5에서 1회 1에 미들발로 80을 향해서 1.5에서 이래이래 미들 발로 요렇게 득점이 됩니다. 음 스트로크는 간결하게 하시면 좋고요. 너무 찍든지 너무 굴리시면 조금 틀리게 들어갑니다. 어, 그리고 어, 가시는 구장에서. 조금 길게 나오는 구장은 1 정도를 더 봐주, 덜 봐주시고요. 조금 튕기는 구장에서는 음, 조금 부드럽게 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음, 다른 배치도 하나 보시고 이거는 음, 비교도 쉬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배치 하나 더 보시고 시타 화면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는더 길게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워치기죠. 플러스 시스템이라고 하기에는 세워치기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80 출발이네요. 80에 80을 치면 160에 떨어지죠. 자, 시타를 해볼게요. 요렇게 득점이 됩니다. 음. 자, 이 시스템으로 비껴치기도 가능하겠죠? 비껴치기 음. 비껴치기를 치실 때는 정확하게 원쿠션에 보내기 힘들기 때문에 근사치에만 보시고 만약에 여로 들어간다 할때는 여기로 가돼 요정도 까지 보시고 약간의 느낌 팁을 주시면 확률롭게 들어갑니다 조금 더 봐주시고 느낌 팁을 주시고 자 그렇게 하면 비교적 쉽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치기 하실 때요 자 오늘은 시타 장면을 조금 길게 넣을게요 자 그러면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